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이 답답해하는데 왜냐하면 큰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계속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라 수요가 많아지고 또 집을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당장 내 돈을 몽땅 현금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집 비싼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고 사야 되는데 그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는 매수세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팔고자 하는 매도세는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결과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도 강남 집값은 그나마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은 상승세를 멈추었습니다 자, 강남은 주로 현금 부자들이 많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만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대출을 빌려서 대출을 안고 집을 산 분들이 있고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니까 서서히 강남 집값도 이제 오르지 않고 내림세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근 아주 가파른 대출금리 모기지라고 하죠 대출금리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롬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자 연준 의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집 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를 것이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 사지 말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집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그 발언 중에서 정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젊은이들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큰 자녀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또 수요 많죠 지난 몇년동안의 집이 우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당시에도 소위 영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 30대가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어쨌든 성인이 되었다는 것 독립이 필요한 자녀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재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집 마련은 물 건너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특히 청년들에게 다큰 자녀 세대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게 집값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싸게 살수 있겠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설령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집값 자체는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내 돈으로 또 대출을 안고 살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반대로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지금이 굉장히 기회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내 집이라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지금 당장 내집 마련을 살수 있는 기회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최소한 내집 마련 목표를 아주 짧게 잡으면 3년 또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의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멈췄다 심지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앞으로 내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집 마련에 필요한 돈이 조금 줄어들었다 생각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기회 요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내집 마련 목표 기간을 정확하게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예, 근데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내가 목표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과 가격도 한번 짐작 예상을 해 보십시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어쨌든 집값이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큰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그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예금금리가 오른다고 내가 집을 몇년 뒤에 살려고 하는데 예금금리에 내 돈을 맡기는 사람 저는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주식도 사이클이 있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장이 내일 당장, 한달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성적이고 어쨌든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지금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3년, 5년, 10년 뒤에 심지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하는 수단, 수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주식형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금 자산이 아니라. 자 3년, 5년, 10년 동안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겠다 할 때는 지금 시기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형 자산, 뭐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푹 담아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매달 적립식 이테프라든지 주식형 자, 그런 상품들에 마치 보험에 들었다 싶을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자 투자의 기본은 뭡니까?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 가격은 싸지고 있습니까? 비싸지고 있습니까? 계속 최근 들어 계속 싸지고 있었습니다. 자 싸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되는 거죠. 특히 월 정립식 같은 경우. 자, 이처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집값의 가격은, 절대 가격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세가 멈췄고 꺾였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 모든 물가가 올랐고 내 비용이 증가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소위 가처분이라 하죠. 그 가처분 돈을 모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돈을 내가 줄어든 이상으로 더 크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예금자산을 사용한다. 3년, 5년 뒤에 돈을 필요한 돈을 예금자산으로 사용한다.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금자산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여윳돈이라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목돈이라도 여윳돈이라면 이 예금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 7%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3%, 4%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실질 가치는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다 즉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때내 돈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주지 않는 지금 현재예 적금 금리는 내 돈을 계속 실질 가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말 내가 여윳돈이고 여윳돈으로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지금 예금금리보다는 오히려 사이클을 생각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분할 투자도 좋고 주식도 주식형 상품, 물론 이것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무리 여윳돈이고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오르내리고 하는 변동성이 나는 너무 마음이 시끄럽고 부대낀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예금, 자산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시기를 기회로 활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큼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금 내가 돈을 모아가는 것이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면 훨씬 내가 내집 마련을 하는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떨어지는 집값을 지금 당장에 살수 있는 내 돈의 행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특히 다큰 자녀들 내집 마련을 다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계획을 분명하게 해라 두 번째는 적어도 몇년 동안을 준비해야 되는 자산이라면 지금 예금 금리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수익형 자산, 주식형 자산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월정립투자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